안녕하세요. 저는 올해 29살인 청년입니다. 지금 애인도 있고 내년이면 결혼도 할 예정인데 친구들의 권유로 그동안 모아온 결혼자금 중 일부분인 2천만원이 좀 넘게 주식을 시작했습니다. 처음에는 500만원 정도로 하다가 다시 500만원을 추가로 투입하여 천만원으로 두 번을 매매하여 200만원 정도 수익을 보았습니다. 거기에서 돈 맛을 들인 저는 투자자금을 2 3 0 0만원까지 늘리고 난후 주가급락으로반토막 봤다가 끝내는 다시 30% 손실을 보고 팔았습니다. 그후 주식에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내가 사면 오를 거야 라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700만원 정도로 단타를 치며 조금 이득을 보자 또 거기에 맛이 들렸는지 몰빵 단타를 하였습니다. 단타 몰빵으로 1시간 만에 80만원 손해보고 겁먹고 팔아버리고 또다시 몰빵 단타로 아침에 들어갔다가 정확히 220만원 털리고 나왔습니다. 단 4일만에 300만원이 털리다니 참 어이없고 제가 한심하네요. 다른 분들에게는 크게 보이는 금액은 아니실지라도 저에게 천만원은 너무 큰 금액이기에 너무 큰 상처가 나버렸네요. 정확히 딱 반토막 나서 털리고 나니까 내심 주식을 권유해준 친구들이 원망스럽네요. 날 사랑해주고 날 믿어주는 우회인은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쯤 일하고 있을텐데 우회인이 30% 손해보았을 때 분명히 하지 말라고 하였건만 제 마음대로 했다가 더 잃고 말았네요. 직장 선배가 그러더군요. 은행이 최고라고요. 진짜로 그 형님 말대로 은행이 최고라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네요. 아직 나이도 어리고 직장도 있고 그러니 현재의 제 가치에서 그리 큰 금액을 아니겠죠. 큰 금액이 아니라고 믿고 싶네요. 지금 이렇게 후회하고 있지만 또다시 주식을 하게 될까봐 증권카드와 프로그램 다 끊어버리고 삭제시켜버렸네요. 이제는 공돈 안 바라고 차복차복 저축하며 살아야겠네요. 방금 어머니가 결혼자금 얼마나 모았냐고 물어보시길래 주식으로 손실을 봤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. 어머니 아무 말씀 안 하시더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지 하시네요.